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발 CM 에이든입니다 칼편 연예에서 공개한 신규 클래스 이클립스 이클립스는 쿠트란의 힘을 두른 스팅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빠른 찌르기 공격과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적을 인정사정 없이 몰아세우는 것이 특징인 클래스입니다 전장의 피를 두른 가시의 여제 검은사막 모발 신규 클래스 비리보기 이클립스입니다 왕실 검술 속은 적을 연속으로 찌르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기절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백이 됩니다. 또한 방어력을 감소시키며 출혈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베어내는 고리는 고리를 던져 주위로 돌리며 주변에 있는 적을 베어버립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 적을 넉다운 시킬 수 있으며 이클립스의 공격력이 10초간 증가합니다. 또한 기술 사용 후 이동 공격 시에도 고리가 이클립스의 주변을 계속 공격합니다. 왕실검술연은 스팅의 날카로움을 이용해 적을 연속으로 베어 피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적을 넉다운시키며 타격당 이클립스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적의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 습격하는 고리는 빠르게 고리를 적에게 던져 몰아쳐서 띄우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적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엇갈린 궤도는 현란하게 이동하여 적의 빈틈을 찾아 다가가 찌르기 공격을 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적이 경직이 되고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며 이클립스의 방어력이 증가됩니다 또한 기술 사용 중 슈퍼아머가 적용됩니다 자전하는 고리는 전방의 고리를 던져 돌려 고리 주변의 적에게 참격을 날려 공격합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시 넉다운이 되며 적의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궤도 진입은 이클립스가 도약하여 적에게 빠르게 스팅을 내려 찍으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아머가 적용되고 잡기 불가가 적용됩니다 심화 기술을 습득하면 도약하여 내려찍은 뒤 적의 빈틈을 찾아 찌를 수 있습니다 왕실검술결은 스팅의 강력한 힘을 담아 적을 빠르게 관통하며 넉다운을 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이클립스의 방어력이 증가되고 적에게 출혈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왕실검술참은 전방의 연속으로 참격을 빠르게 달려 적을 공격하는 원거리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기절이 되며 흐름 추가 공격 기술을 배우면 오타격으로 변경이 되고 해당 추가 공격은 마지막 타격 성공시 넉다운 효과가 적용됩니다 별의 궤적은 이클립스 주변으로 별을 소환해 적에게 날려 피해를 입히는 원거리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적을 넉다운 시키며 이동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별의 근원은 이클립스가 별의 숨결을 이끌어내 자신을 강화하여 더욱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클립스는 피격시 10%의 확률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고 투기장 입장시에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클립스는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별의 숨결을 50%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별의 숨결이 100%일 경우 모든 별의 숨결을 소모하여 다음 기술 사용시 기술 피해량 50%가 증가됩니다 또한 10초간 모험가에게 주는 피해량이 10% 증가되고 받은 피해량이 10% 감소됩니다. 이클립스는 일그러진 여신의 힘이 담긴 쿠트란의 가시 스팅을 두르고 그로부터 발현되는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적을 학살합니다. 스팅은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길고 뾰족한 검과 나세 형태로 달라지며 레이피어와 같은 느낌처럼 빠른 패턴의 찌르기 위주 공격과 고리를 활용한 변칙적인 동선으로 인정사정 없이 적을 몰아붙입니다 또한 이클립스는 공격시마다 적으로부터의 별의 숨결이라는 특수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축적한 자원이 한계치에도 도달하였을 때 이클립스의 일부 기술들이 강화되면서 더욱 강력하고 빠른 공격을 펼칩니다 이클립스의 핵심 기술 중 엇갈린 궤도는 레이피어의 형태를 한 스팅으로 현란하게 이동하여 적의 빈틈을 찾아 공격하는 돌진 기술입니다 다른 돌진 기술과는 다르게 좌우로 스텝을 밟으며 이동하기 때문에 적을 교란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어내는 고리입니다 스팅을 분리해 나세 형태로 변형시켜 이클립스의 주위를 공격하는 기술이며 기술을 시전하면 일정 시간 동안 고리가 이클립스 주위를 맴돌면서 공격합니다 베어내는 고리 기술을 사용한 후 다른 기술과 연계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왕실검술류 기술로 왕실검술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실검술참은 다른 행동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검술로 검풍을 이용해 전방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하는 기술입니다. 왕실검술결은 스팅에 강력한 힘을 담아 적을 빠르게 관통하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다른 왕실검술 기술로 공격 후 사용하면 더 빠르게 발동하여 왕실검술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이클립스 편이었습니다 칼페온의 마지막 왕녀 마침내 등장한 그녀의 새로운 모습 전장의 피를 두른 가시여제 이클립스를 곧 만나보세요